안녕하십니까. 4월 8일자 해외 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 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전일 강력한 긴축 시사에 따른 낙폭 과대주도의 반등세에 힘입어 상승마감했습니다. 특히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 인상 필요성을 피력했는데요. 다음주 발표되는 미국 3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장의 이목이 쏠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가도 전일에 이어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5월물 기준 배럴당 93달러 때까지 장중에 떨어지게 됐네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지난주보다 5천 건 줄어들었는데요.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네요. 코로나로 인해 억눌린 수요가 본격적으로 분출된다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경기 과열 가능성이 빈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간다는 걸근 3년간의 코로나 국면이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 다음은 유진선물고인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인들께서는 a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삭은 매수 6 4 매도 37%로 어제 이어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원유는 매수 99% 매도 1%로 오늘도 과매수권이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 매도 99%로 매도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일 연속이네요. 오늘도 역시 원유와 금이 집중해야겠습니다. 진축기조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살피셔야겠습니다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4,430포인트와 14,820포인트 사이에 박스 움직임 여전히 유효하고요. 원유는 저항선이 97달러 부근으로 레벨 다운된 모습입니다. 금은 오늘도 똑같이 1,915달러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는 여전히 매수 과열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저항선 위주로 거래하시길 바라겠고요. 금은 과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위주로 시장을 살피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인분께서는 HDS 트레이닝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